올리글롯의 월드뮤직 크리스마스 음악 top 15 worldmusicchart.org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주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위치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사역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음악 top 10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음악 중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곡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입니다. 이 곡은 1994년 머라이어 캐리가 발표한 곡으로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추가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두 6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st Christmas. 는 1984년 영국 duo 웨미 출시했으며 특히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유튜브에서 5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ittle drummer boy는 1941년 캐슬린 카니카 데이비스가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에는 붙치는 작은 소년이 황금과 유황과 몰략 대신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들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징글벨즈는 1857년 한 교회 음악가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용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한국에서는 흰눈사이로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는 18세기 이전부터 전해지는 영국 음악으로 유튜브에서 9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먼춘이 성탄콰일러 등으로 번역되어 중국에서도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은 1937년. 4년, 프레드 쿠츠와 헤이븐 질레스피가 작사와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200명 이상의 가수가 녹음한 유명한 곡으로 7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울면 안대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꽁티크 듣는 오웰은 1847년 프랑스인 아돌프 아독가 작사한 곡입니다. 한국에서는 거룩한 밤으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7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는 1970년 부에르토 리코인 호세 펠리치아노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의미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Feliz a n o Nuevo가 됩니다. 7천만의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oy to the world는 1719년 아이작 와츠가 작곡한 곡으로 가사는 10편 제96편과 제98편 창세기 제3장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크리스마스 찬송가이며 한국에서는 기쁘다 구즈오션네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5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inter, wonderland, winter Wonderland는 1934년 펠릭스 버나더와 리처드 버하드 스미스가 작곡한 곡입니다. 오로지 북반구에서만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인식됩니다. 2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불렀고 유튜브에서는 5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e Anges d a nos compagnies는 우리들의 들판에 온 천사들이란 프랑스 캐롤입니다. 프랑스 캐롤이지만 마지막 부분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란 Gloria in excelsis Deo 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사들의 노예가로 번역되어 불려집니다. 5천만회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Noel은 남부 스코틀랜드 지역에 기원을 둔 노래입니다. 1823년 공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저들밖에 한밤중에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4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크럼 얼리 페이스풀은 1841년 영국 카톨릭 신부 프레드릭 오컬리가 작곡한 곡입니다. 한국에서는 찬반가운 신도여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4천만회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는 Red 1939년 로버트 루이스 메이가 창작한 소설에 등장하는 순록입니다. 소설에서 루돌프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반짝이는 코로 썰매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루돌프는 여러분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유튜브에서 3천만의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tillenacht Hallelujah는 Stillen Stillen Nacht, 1818년 오스트리아의 반츠 사버 그루버가 작곡하였고 201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만장 이상의 음반이 팔렸고 유튜브에서 3천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의 크리스마스 음악 t o p 1 5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사이트 worldmusicchat.org도 꼭 방문해주세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